는10 암페어이다. 1분 동안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통과 전하량 각각 얼마인가? 일단 볼게요, A는 A가 3이고 B가 10이잖아요. 어? B에 흐르는 전류가 10, 10이잖아요. 그러면 7아 C는 7A. 그러면 7 암페어. 그러면 7암그니까 1분이잖아요. 그러면 일단 이콜롬을 구해 0 근하량을 구되는데7 곱하기 60이잖아, 60 60. 이렇게 해주면, 400이 돼요. 400 콜롬이 돼요. 그래서, 얘그 전류의 세기는 7페어이고얘그총전하량은420 콜롬. 이렇게, 4번. 아, 그렇군요. 네. 얘는 뭐, 어떤 도선의 한 단면에 200mA의 전류가 5초 동안 흐를 때 도선에 통과한 자유전자의 개수는